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 정원입니다. 이 아름다운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? 이거 보세요. 정말 신비롭게 생겼죠. 너무 이뻐요. 어, 이거 보세요. 오, 그런 꽃이 크냐? 그건 아닙니다. 작은 꽃이에요. 이 보세요. 이 꽃의 이름은, 음, 꽝의 비름입니다. 꽝의 비름. 그러나, 또 다른 한 가지 이름은요, 불로초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응지에서 키우면, 잎사귀가 초록초록 하면서, 이 핑크 꽃이 쫙 이렇게 피어요. 이 쌀쌀해진 날씨에. 그런데, 봄부터 이, 이 가을까지 밖에서 키우면은요, 이렇게 단풍 들듯이 입장이 이렇게 큰답니다. 음, 응? 입꼬지도 잘 되구요. 왜 불로초일까요? 그죠? 그리고 한겨울에 방에 다, 이게 거실에, 실내에 넣어놔도 꽃은 너무나 아름답게 피는 불로초랍니다. 여러분 예쁘지요? 아유,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. 정말. 생명이 길어서 불러초일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에요 3번 피었다 했는데 또 꽃을 맺었어요 2월, 3월, 9월인데 지금 10, 10월 말쯤인데 보세요 꽃이 또 맺혀있답니다 이 꽃이 또 맺혀있어요 이럴수가, 럴수럴수, 이럴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꽃을 자주 보여주는 걸까요? 천리향이. 어떤 덱에서는 꽃이 너무 안 핀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음, 저는 꽃이 피고 지면 은 무조건 음, 이러,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꽃이 피고 진 자리인데 이렇게 잘라요. 그냥 싹둑 잘릅니다 근데 그 이유일까요? 이렇게 꽃이 자고 외쳐있어요. 여기 이런데도 음, 그러면 이건 1 년에 세번핀 꽃이 아니라 이거는 네번핀 꽃이 되겠네요. 그죠? 보기 왔어요, 보기. 안녕하세요. 야밤에 마리마미 베란다에 나와서 재라는 꽃 찍어요.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더니 힘도 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꽃이라도 찍어보자고 재라는 꽃. 찍고 있답니다. 아, 역시 꽃 예쁘죠? 음, 아직 삽목해놓은 애들은 꽃이 아직 안 피었어요. 이렇게 근데 너무 튼실하게 잘 있어요. 저네들이 초기 음, 안에도 꽃이 있네요. 여기 보세요. 어쩜 이렇게 조그만데 꽃들은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을까요? 아이고 예쁘죠? 이거 자랑하고 잘라고 카메라를 켰답니다. 이거 보세요.